편집해야 할 사진들입니다. 근데 어떤 걸 하고 어떤 걸안 하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헷갈리네요. 오, 내가 뭘 했었지? 기억이 안 나. 이게 안에가 여기 여기가 끊어져 있어서 안 켜지는 것 같아가지고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. 이럴수가 다시 포장해야지. 완전 귀엽다. 이거 수화 신상이래요. 아, 이게 뭐야? 모캔디 뭐 미니 버전. 이거 너무 귀엽다. 감사합니다. t h ư Thank you. Myself and his name, as if I knew the world. 해장국 하나 주세요. 아, 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상처가 나 있어요. 알 수가 없다. 이거는 알콜입니다. 이렇게 해도 안 고, 로켓 와우? 그거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잽싸게 샀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쓴 이라 살짝 꺼내놨는데, 짠! 이렇게 리본. 제 손님이 리본 썼어요. 메이크&이소 썼고, 사는 김에 이것도 뜯었는데 브러쉬 거치대도 에 같이 샀거든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엄청 많이 들어가죠?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? 일단 닫아놓고 이거는 스월로버스키인데요 특이한 컬러들을 사봤습니다 피치랑 얘는 너무쉬머인데 생각이 지나안나네 오렌지 딜라이트 손에 있는 건 피치이고요 이건 오렌지 이거는 이 쪼꼬미 스와드를 사고 싶어가지고 한번 샀습니다. 저번에도 한번 샀던 덴데 이게 제가 마이크가 이상해서 녹음이 안 돼가지고 못 올렸었던 그런 스와드요에요 서비스로 주셨어요. 이거는 저희 수강디플로마 일부가 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 시켰는데 제가 안 시킨 게 있더라고요. 이거는 창업판에만 나가는 거, 원데이는 안 나가요. 아, 몰라. o oh, yeah.